갈래? 싱쿡 오이짜, 오이짜, 햇! 엽기 오뎅에 치즈 추가, 오뎅 추가, 햄 추가! 어, 이거 한입 먹었는데. 그 봉봉. 저는 오늘 촬영을 끝내고 와서 밥 먹어요. 원래 먹방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 그건 줄 알고 싶었어요. 약간 허니콤보 같은 느낌? 겉에가 근데 이렇게 시즈닝 가인지 몰랐네. 이게 새로 나온 건줄 알았는데 원래 나온 지가 꽤 됐더라고요. 몰라서 시켜 먹어봤더니 역시 떡볶인 허니콤보. 그핀리 보통 진짜한다는그 유진이요? 아니 그꼭 유진이요. 그, 그 여연만 말요아 배우는 유진 말고도 많은데. 배러는 유진 작가는 말했다시피 천하 그렇게만 든다고대정사는 몰려. 네? 음. <웃음> 그땐 가보셔야 할 겁니다. 음, 허니는 좀 맛있다. 허니 꿀? 종양, 중국 뱅어치우, 긴도여치기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나이저 자체 거의 다 스타일 상은 어때요? 아, 너무 어, 치 아닌데. 떡도 사리 추가를 많이 하면 맛이 좀 달라지는구나.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 있다 Always my best <웃음> <재밌는 웃음> 다음 주엔 음, 이탈리포의 강렬한 햇살 안에 제수와 모니터 환전을 고습니다까대 기다리는 분들만이 <웃음> 여러이 정신이 있다보니 많이, 많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영화 너무 기대되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씨 도전할거야 선배님 소속사를 찾아가서 선배님 집을 찾아가 됐다 음, 알겠다 왜 허니콤보랑 더잘 어울리는지 엽떡 자체가 걸쭉한 떡볶이잖아 완전 국물 떡볶이가 아니라 근데 이게 시즈닝 치킨이니까 약간 톡톡함이 있는데 모디얘기대요는데요모이얘기왜못모겨우 우리한테. 디게된대만 모디게 된요 모디게 요 모디게 된대요. 모디게 가대요 모디게 된대고 모디게 된대요. 모디게 된대요. 모디게 된대요. 이요 나는 종종 내가 니네 매니저가 는 아닌가 내가 네 형이라는 게참잘 알아서 어, 형 이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한번 정제 정이할게 응? 죄송합니다 정제 손님 미안 내가 누군지 난너게 누가 크게 다인줄 알고 우리 이제 한잔 들어갈까? 어? 제발, 제빨려쳐어 집에서 제가 한번더맑에한 번만 저, 어래 아,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가에서못에서세상에 아니 하나는 꽁치가 있길래 제가 꽁치 통조림하고 골뱅이 산것 같아서 오, 당연히 적은 꽁치니까 이건 골뱅이겠지 하고 깠거든요 그래서 양념소스도 다 만들었는데 어떤지 얘가 잘안 나오더라 꽁치였어? 아니 고등어였어요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이거나 먹으려고 했더니 음, 음, 맛있는 냄새 근 지금 안 먹고 이거 내일 밥으로 먹을 거예요 김치 완전 무른 게 좋아서 푹 익혔어요 내일이면 더 맛있어지겠죠? 우와 닭깡정이다잘 <목소리도> 먹겠습니다 공병이 이또 모른대 또 빠져도 오면 또안 보내줘 그 사이 성우사가 도장이 되는 거야 어?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새끼가 도장이 됐어 그치. 간장. 아무튼 스타일이 달라. 뉴 타입이야. 응? 아만잘 들으면 돼. 응? 예, 알겠습 그리고 네모 에들지아 네, 어, 원래 간장도 음, 몇개가된것 몇 같아. 정도. 이 얘가냐? 어님이손토피로간접품이못 잡는다고 했으니까 감사한 복귀할 때빅맥나서 베이컨 추가해서 알았지? 알았다! 빠빠! 우리 허기영일병은 맨날 호기려서 이름이 허기영이야 뭐해? 혼자가 <웃음> 아닙니다. 확실 아니, 아니, 거 포장해서 먹은 적도 있고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있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접속 기록을 열람하지? 음... 이 타령분들은 연락 게임 드이거나 어, 여친들한테 메일을 보내야 하는 어떤 로맨티스트이둘에 허가가 나고 지금 본요사이트에 여기 접속해서 심정 건당 위로 좋아해